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영상은 아이폰을 쓰고 있는 자녀분들 무분별한 어, 휴대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어, 아이폰 이제 사용 제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이제 쓰신 분들이 이게 기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쉽지 너무 어렵지 않고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 영상 보시고서 어, 꼭 한번씩 이제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스크린타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스크린타임에 들어가시면 가족 계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가족의 자녀분 계정을 눌러 주시면 되시고 가족 계정 없이 바로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쪽 스크린타임 메뉴 중에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씩 다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운타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아예 잠가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끔 시간을 설정을 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 사용을 못하는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운타임을 켜 주시고 시간 설정을 해 주시면은 이때까지는 휴대폰이 잠기고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앱 시간 제한은 특정 어플들 뭐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뭐 카테고리별로 별카테 어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시간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든지 뭐 어플리케이션의 제한 이런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쪽에서 어 스크린타임 암호사용을 설정을 해 주시면 어 설정된 시간 이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이 이제 잠기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자녀 계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녀 계정에 들어가셔서 스크린 타임 켜기 눌러주시고 어, 다운 타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바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고 어플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넘어가셔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거를 쉽다 하신 분들은 설정을 해 주시고 시간제한 설정을 눌러 주시고 계속 눌러 주시면 여기서 이제 암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 설정 이제 설정을 해 주시고 진행을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분들 이제 휴대폰 사용하는 거를 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되세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 영상, 분, 영상 보시고 잘 이해 안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여,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여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